제목과 부제목이 포함되도록 크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위아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디자인 탭을 눌러서 페이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쇼에서 4대 3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A4 용지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삽입 탭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하셔서 인적 자원 계획 절차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글꼴은 바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인쇄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굵게를 적용하겠습니다. 시험 지시 사항에 글자 크기, 글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중앙에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시면 보기 탭에서 안내선을 체크해 주시면 중심에 선이 생깁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얇은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에서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조금 두꺼운 두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는 바꿔주겠습니다. 하살표를 눌러주시고 화사유표 스타일 5를 해주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방향키 위로 해서 간격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으시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아주 미세하게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틀리는 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죠? 이때는 Shift키를 같이 누릅니다.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시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Ctrl키만 누르고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왼쪽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오른쪽에 하나 더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연결선을,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빨간 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손을 떼지 마시고 아래쪽에 빨간 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를 클릭, 그 다음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얇게 바꿔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주시고 빨간점에서 빨간점으로 드래그합니다.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줍니다. 삽입, 도형,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빨간점에서 빨간점으로 드래그해줍니다.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좌우의 크기를 동시에 줄이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여주시면 좌우가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상하의 크기를 동시에 줄이고 싶을 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위아래 크기가 같이 줄어듭니다. 삽입, 도형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하살표에서 빨간 점까지 드래그 해 줍니다.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하살표를 선택해 줍니다.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끝점을 잡고 원하는 만큼 끌어 주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원하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기울인 꼴을 해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의 가운데 조절점을 하살표에 딱 맞추고 싶습니다 근데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항상 정확하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무시하고 조금씩 이동하고 싶을 때는 Alt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시고 흰색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 하시면 아주 조금씩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각형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사각형을 드래그 해주시고 위에 비교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하나 더 복사해 넣겠습니다. 아래쪽 크기를 키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좌우 크기를 키워주시면 양쪽이 같이 커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번호 매기기에서 1, 2, 3을 선택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크게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오른쪽에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하살표를 그려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선택해 주시고 빨간점에서 빨간점으로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 빨간점에서 빨간점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하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가 가운데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럴 때는 클릭해서 엔터키를 쳐 주시면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글자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왼쪽에 위아래 간격이랑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 있습니다. 위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왼쪽 사각형도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위아래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전체 조직도의 범위만 씌워서 방향키로 위치를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의 홈탭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빈 화면을 클릭합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글자를 써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서식 탭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검정.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아래쪽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 아래쪽.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35% 더 어둡게를 선택하겠습니다. 글꼴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시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통신 방식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1로 적어주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림자는 없으니까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없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홈 탭에서 글꼴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1 밑에 옆으로 가는 선이 필요하죠 바탕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 옆으로 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점을 당할 것 같진 않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 주시고 좌우가 약간 더 넓네요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겠습니다. 바깥에 테두리를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를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주시고 단방향 통신은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정해 주시고 글자를 계속 적겠습니다. 사각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조금 왼쪽으로 쏠려있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에 35% 더 두께를 하겠습니다. 두께는 아주 얇은 선을 해 주겠습니다. 타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정확한 정원을 그리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정원이 그려집니다. 송을 적어주시고 사각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식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클릭 글자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서식 탭을 눌러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도 조금 굵게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i 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원통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약간 오른쪽으로 끌어서 원통의 동그라미 타원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정원을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원통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형 3개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에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일 두께는 조금 두꺼워 보이는 선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 선택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하살표를 그어 주겠습니다.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두께는 조금 굵은 두께로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르시고 도형을 선택하면 하나만 뺄수 있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미세하게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이 부분이 아래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원을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보기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마스터보기 닫기,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이 슬라이드로 바꿔줍니다.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더 눌러서 고품질을 체크해줍니다. 고품질을 체크해줘야 하단에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인쇄물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빠진 내용이 없으면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